일주론은 참고하는 자료이며 절대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다음의 내용은 일주론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며 포태법을 활용한 육갑포태인정법으로 간명한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고 재미로 보십시오. 갑자일주남명과 무진일주여명과의 궁합은 무진일주여명이 신강하다면 나쁘지 않은 궁합으로 간명합니다. 무진일주여명이 갑자일주남명을 만나게 되면 든든한 아군을 만난 형국이 되며 갑자일주남명은 무진일주여명을 만나게 되면 궤도이탈적 형국이 되며 주위 사람들과 절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진일주 여명은 대체적으로 말수가 없으며 무뚝뚝하며 통통한 체형이 많으며 매력을 발산하며 이성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진일주 여명은 자자재고의 팔자이며 재물을 깔고 앉은 사주이며 재물의 창고에 앉아있는 형국이 됩니다. 무진일주 여명은 사주 명식의 관과 살이 많아 관사론잡이 되게 되면 이성 편력이 심할 수 있으며 중년 이후에는 불륜 등을 주의해야 됩니다 갑자일주와의 공합은 무진일주 여명이 얻는 것이 많은 공합으로 간명합니다